이제, 이 색채 미술 심리 카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고귀한 작품이 될 수도 있을거예요 고귀한 작품이 될 거죠.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어, 이 타로 카드를 만드는 데는 내가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힘을 들기 위해서, 어, 저작권료가 없기 때문에 내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네, <웃음> <웃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돌려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응. 음. 아이, 그건 확실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담용으로 쓰려고 <웃음> 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엄마들이, 아기들하고 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려고 절대 하지 말라는 거다. 여러분들은 타로 카드만 충실히 하면 돼요 단지 이거는 그냥 공부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할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 타로 카드가 있고 이 색채 미술 심리 카드가 있는데 타로 카드에는 신비의 여러분들이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상담을 해 나갈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이 타로카드에 다 있어요. 여기는 수리 심리학과 수리 사주학의 모든 근본이 담겨져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특별한 카드예요. 그래서 아무나 만지감에서 장난치고 하게 되게 되면 점다 이게 사회꾼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인데 함부로 이게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에는 카드 자체도 안 판다는 거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때까지 뭐 하라고 했다면 전부 다니돈내도 해갖고 전부 다 사기치고 있는 거야 그래 보면 안되니까 자 그런데 이 색채 미술 삼리는 심리 카드는 무엇이냐면 엄마가 애기인데 가르쳐야 돼요 엄마가 애기인데 가르치는데 여기까지 와서 배우고 뭐 이래갖고 공부해 갖고 되겠어요 애 보기도 지금 바쁜데 그래서 이 색채 심리 카드에는 카드가 좀 만두 장이라 했지요. 왜만두 장일까? 자열 그래서 이, 여기는 어떻게 수리 법칙에서 석장 넉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까지가 여러분들이 만두 장이에요. 그렇게 삼소 6, 7, 8, 9에요그 장수가 총이만두 장이에요. 그러면 이 색채 심리 카드에는 이 카드와 여기에는 사용설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설명서 안에는 이 카드를 가지고 엄마가 공부만 할수 있으면 모든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이 사용설명서가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할수 있도록 단지 심리상담만 빼고 이?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것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 누구말따나 정말로 이런데 관심이 없는 엄마는 모르지만 은 읽어만 보면 다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색공부를 우리 아이니까 엄마가 확실하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색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색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그림으로 전환할 때는 이것이 색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색상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 난 거예요. 색상 공부가 되도록 만들어 난 거예요. 공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자, 세 번째는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어, 뭐로 어떻 있겠나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색칠공부예요 색칠공부 지금 어떻게만 유치원에 가게 되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이 잡아먹고 놀게 만드는 것이 이색칠공부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아기들 보기 싫다 하면 어떻게 힘이 딱 들면 그림책 딱갖다라고 그림 그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들은 어떻게 그림 한개 그리기 위해서 세시간을 머리를 썼네 세시간을 고민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 그리라 하면 그리지를 못해 좀 잘해도 마찬가지야 내 보고 그림 그리라 하면 이게 좀잘 그리라 하면 그림 그리지겠나 이거 그죠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애기들인데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색칠 공부예요. 그냥 어떻게? 드로잉북에서 그린한 뒤에 나는 어떤 색을 칠할 것인가. 요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다 예를 들게 되면, 지금 미술학원이 내가 뭐 이런 말했으는꼭 곤란하지만은, 나도 옛날에 그런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미술학원에 애기들의 재능이 있는가 싶어갖고, 우리 애는 미술학원에 재능이 있을까? 미술에 재능이 있을까? 미술학원을 딱 보내놨더만은 어떻게? 그림 그리라는 거밖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 선생님이 반 이상은 선생님이 다 그리준거야? 색칠만 잠깐 한거야? 그럼 애기도 오면 스테을에겠나 그런데 도장은 어떻게 찍혀있어? 요새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초등학교까지는 무조건 잘 했어요. 참 잘해서 이것밖에 없는 거야. 모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겠나? 어? 그럼 엄마는 어떻게 우리 아기들이 억서 잘하는 줄 알겠지 아 잘했어요 하니까 잘한 줄 알고 참 잘했으니까 참 잘한 줄 알고 그럼 우리 아기가 어떻게 미술공부 시켜야 되겠다 그럼 학원에는 어떻게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어? 그 초등학교로 점부더 미술공부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미술공부 해갖고 응? 출세한 사람 몇명 되나 그래서 전국이 어떻게 뭐 예술학교 많지 이 그다음 색칠 공부 이 색칠 공부는 우리가 이 여기서 나오는 드로잉북이에요. 저희들은 이 드로잉북은 그냥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리는 그림 그리, 드로잉북이 아니에요. 엄마가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해서 그리는 그림이라는 거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드로잉북이 들어가는 거. 자,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서 그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림에는 우리는 테크니컬한, 이제 그림이에요. 자, 색칠 공부와 그림 공부는 뭘까 하는 거예요. 색칠 공부와 그림 공부. 색칠 공부는 뭐 매체를, 뭐 물건을, 아니면 그리고자 하는 것을 색을 선택하는것까지만 색칠 공부예요. 그 위에 그림 공부라는 것은 이 색을 얼마나 조화롭게, 이쁘게 이것을 그리는 거가 우리 그림 공부예요, 처음에. 그 이상 넘어가게 되게 되면 이제 애기 수준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모든 파노라마들이 사진들이 쫙 찍히 갖고 머리이 익히게 되면에 자기는 이쪽으로 진출해야 되고. 나는 서양화로 가고 나는 동양화로 가고 막 가는 거야. 막 바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게 되게 되면 이색채 카드가 어떤 장점이 있어야 될까요? 장점. 그죠? 엄마가 아기를 가르칠락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기인데 가장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야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색칠 공부에 이 드로잉북으로서 스트레스를 애기들의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이것이 바로 드로잉북이라고생각하십니요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장해 오면서 많이 엄마한테 되겠지 공부해라 나 공부하기 싫은데 지금 나 공부하기 싫다 이 말이야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공부를 시키면 나는 어디 갈까 어디로 갈까 밖으로 못나가게 하고 공부시키시니까 난 어디로 가 있을까? 아 공부해라는데 오락기 틀면 안 되지. 책상에면 있는 거야 맨날. 그러면 이건 어디가 있을까? 저어저 위에 가 있는 거야. 아기는 책상 앞에 있지만 이 머리는 어떻게? 저 북두칠성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새 뭐 어디서 뭐 백궁에서 왔다 싸고 이런 사람도 많지. <웃음> <웃음> 그럼 완전히 백국이 왔다 오는 거야. 백국이 어딘지는 몰라. 자,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주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아기가 어떻게 해? 어떤 때는 엄마를 계속 졸라대. 그제 뭐 사달라 하는데. 이 아이가 왜 이것을 사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안 사주는 건안 사주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거 하고. 의무적으로 안 사주는 거하고는 다르겠지 그지 애기들도 눈치가 엄청나게 빨라 가지고 엄마가 돈이 없어서 못 사주면 알아요 난 어떻게? 엄마 마음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달라 네해 그런데 이막 좋아 되는 거는 엄마가 사줄 여건이 태면서도 불구하고 안 사준다는 거다 불만을, 애기가 벌써 엄마에 대한 불만을 팍 안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무조건 공부 안 한다고 막 좋아지는 거야, 공부가 장, 이게 장땡인 줄 알고. 그림도 못 그리는데 미술학은 참 잘했어요. 도장 한개 받았다고 맨날 그림 그리라는 게엄마나 스트레스 받겠나? 그치? 아, 공부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라 하면 공부 되겠나? 그런데 이 색채 미술 심리 카드가 딱 여러분들이 애기하고 딱놀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싶, 공부를 하면 되겠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를 전부 다 알아요. 놀고 싶다, 게임하고 싶다, 그냥 놀고 싶다, 밖에 나가고 싶다, 다 안다는 거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이 아이가 밖에 나가고 싶을 때는 밖에 잠깐 갔다, 몇 시까지 갔다 와, 해놔놓고, 그 뒤에는 다시 어떻게, 해? 이 사고가 바뀌었을 때 다른 걸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느 부분은 부모가 못 풀어. 그죠? 이거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엄마 카드 딱 나눠 놓고 카드 그냥 탁 돌려갖고 딱 뽑은 순간에 엄마는 벌써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 맞춰주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아기들의 우리 심리를 우리 지금부터 푸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다. 이? 자, 예를 들게 되면 이 카드 한 장만 딱 뽑게 되게 되면 이드럼부위에딱 나눠 놓고 명제만 딱 철정되는 순간에 명제만 철정되는 순간에 이 착착 다 풀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불평분만이라든지 심리적인 장애라든지 이,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요 자 여러분들은 한번 예를 들어보자 오늘은 조, 음, 어제는 좋은 일이 있었을까 해놓고 사람을 딱 펼쳤나봐요 엄마, 아빠, 선생님, 친구 다하게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가 친구가 아니고 제일 문제가 된 사람인데 그것이 딱거기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인데 이렇게 딱 찍혔다 그러면 이 아이는 마음은 어떨까 선생님인데 이딱 같다는 것은 이 아이가 선생님인데 칭찬을 받았던 선생님인데 잔소리를 들었던 둘 중에 한개야 그럼 카드만 돌리면 다 알아 그런데 두 번째 카드를 딱 돌리면 어떻게 되겠나 어떤 일로 무엇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까지 다 알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심리는 대인심리 이런 것이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떤 욕구 심리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어? 어떤 욕망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공부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할 것인가 학생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일 엄마가 중요시하는데 무조건 공부시키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싫어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공부를 좋아할 때 공부를 시켜야지 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이 심리가 무슨 심리지 이 공부심리 다음에 막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중요한 심리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되어 지금 어떤 불만이고 이 아이가 어떤 불평을 어떻게 짜증스럽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 이게 들어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 카드가 우리 3,4,5,6,7,8,9로 되어있지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 풀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다 공개가 되어있다는 거다 1차적으로 자 두번째는 두번째는 이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이 어떤 것인가. 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진로가 어떤 것인가. 이 아이가 어떤 것인가. 이게 우리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거기 공개돼요. 그러면 총 우리가 어떻게 이 여덟 가지는 여러분들이 엄마들이 다 터득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믿지? 그래서 이까지 합 이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고요. 자, 이렇게 카드와 이렇게 들으면 엄마가 엄마가 공부만 하면 자식하고 노는 거요 여기에 부가로 뭐가 들어있을까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우리 하는 놀이 엄마 아버지 아들하고 하는 놀이 우리 친구 4명이 하는 놀이 이 카드 갖고 카드 놀이 하는 거예요 같이 색상 공부를 하면서 카드 놀이를 하는 거예요그 세상에 처음으로 탄생된 놀이법이에요 재미있겠지 자, 그런데, 요렇게 상시하게 다 해주는데도, 엄마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게 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다고 하고 자꾸 까먹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 카드는 무한정 배포를 할 거라고, 무한정 배포할 거예요. 아니, 여기. 자, 이런, 이런 색상 카드를, 이런 색상 카드를 저희들은 무한정 공급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무한정 공급이래 그래서 누구인데나 판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 고민해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아마 내가 그쪽에 가기 전에, 이태리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출시할 것같아자 출시 하게 되게 되면 이 육만 육천 원을 받고 어디 막 잘하면 막 내가 막이기시 효과가 좋으면 어떤 방법으로 홈쇼핑도 한 가보고 싶어 이? 그러나 홈쇼핑에서 그냥 막 팔아 버는 거야 이? 홈쇼핑에서 팔고 애들 거잘 애들 거를 애들 거마니까 우리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엄마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아닙니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 가지고 오신 분이든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든 여기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게 되면 지금 당분간은 내가 여러분들 공부를 못 시키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지만 이제는 이것을 하게 되게 되면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면 한해 앞에 11만원씩 1일 4시간 강좌로 전부 다 끝내자 이것을 이 부분에서 4시간 강좌를 끝내는데 여기에 추가로 되는 것이 멘토링 법이에요 엄마가 하는 멘토링 법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엄마인데는 애기들의 뭐 사주 운세 라든지 뭐 심리 라든지 이런것만 자기는 퇴고 이 아이가 성격을 어떻게 힐링 할 것이며 이 아이의 진료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며 이 아이의 그 어? 진로 방향은 어떨 것이며, 이 아이가 직업은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 것이고, 어떻게 공부를 시켜나가면 좋을 것이다. 요 공부를, 요 공부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알아서 단자 설명만 하면,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요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것을 요 11만원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워갖고 아주 가르치라는 거요 당일치기로. 그럼 여러분들이 막 이심이 좋으면 아침부터 해갖고 저녁때까지 해. 자, 그래서, 이것은 1인당 10만 11만 원씩 받고 응?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겠죠? 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이 심리 상담사가 있다. 이 심리 상담사는 정말로 이 아이가 장애가 생겼다. 이 아이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마음을 가졌던 이런 심리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 심리 산에는첫 번째 힐링이라는 범제 처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카운셀링이고 그지? 우리 카운셀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 되겠지? 이것을 우리는 힐링이라고 하고 이 아이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기에 트레이닝이라 하고 네 번째 엄마가 하는 것을 우리는 멘토링이라고 한다 그지? 자 이거는 엄마인데 맡기고 트레이닝도 엄마인데 맡기고 우리 심리 상담사는 이것을 법격적으로 하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르게 그렇게 이것을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 열심히 배워갖고 협회, 협회하고 잘 해. 응, 자격증 받아야 될까요? 그치? 이 자격증 받는 것은 이 저작권을 이용하겠다는, 어, 그거 명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그 강사들은 어떻게 요것을 배워서, 요것을 요것을 가리키는 거,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 가르치지 마. 하루에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거야요네 시간 만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 엄마가 하는데, 이거는 테스트만 하면 이때까지 공부를 많이 해왔는지. 자기 해왔는지 이것만 테스트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봉지적으로. 그러면 아기들이 이 아이 체능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예능 쪽으로 가야 될 사람, 공부 쪽으로 가야 될 사람, 진로를 선택해야 될 사람, 전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까지 다 이게 다 풀어져 있다. 오케이. 이게 재밌겠지?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잘 하려면 지금 배우는 타로카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까, 아까 초기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론이 부족하면, 이거는 이론을 내가 가르칠 필요성이 없어요. 논리 기본적인 논리는 필요 없고 이것을 테크닉만 가르쳐야 되는데, 이 기초 이론이 없으면 이것을 전문하기가 쉽지 않다니, 응용을 못하면. 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4시간 가리키는데 우리가 여기서 쭉 펼쳐갖고 많은 사람이 샀단 말이야. 그지? 누가 뭐 수지를 해보자. 수지, 월요일날 뭐 10명, 화요일날 10명, 수요일날 10명, 이렇게 도뭐 이건 많이 뭐 떼돈벌려보고안 되고, 이거 세무자선 올지도 모른다. 이렇그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일주일에 10명, 어? 일주일에 10명, 이주일에 1명그거만 해도 어떻게? 10만씩 밥은 뭐 어떻게? 400만이잖아. 그죠? 그럼, 그거 잘수 있겠지? 그럼, 매일, 그 열매 시작하면 그거, 열미시샵 보면, 그거, 재무서서 논다, 그럼, 뭐. 자, 그래서, 에? 아, 그, 세금 많이 내면 좋지. 그런데, 네 힘들어서, 뻗어보면 어게 뭐 그건 잘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봐. 이제 잘 해봐. <웃음> 모범을 보여야 돼, 모범을. 모범을 다 보이고,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 자,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할수 있도록. 왜냐면, 엄마들은 갖고 있지만은, 실질, 실진, 실전이 안 되어있지. 숙달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체계와 좀덜 되어있거든. 우리는 기초윤론을 충분히 배워왔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이지만 체계적으로 탁탁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타로, 타로 같은 걸 가르치려면 장시간 가르치잖아. 2개월 동안, 최소한 2개월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면 최소한 2개월 동안 가르치는 노력에 비하이 되면, 이거는 가르치기도 편하고, 적용하기도 편하고 나에게 도움도 되는 거야 이 도움도 그리고 얼마나 자 예를 들면 얼마나 알록달록가 이쁘냐 그치? 척척 이러면 애기도 좋겠지 그리고 이거 엄마하고 아빠하고 앉아서 어제가 그 아빠도 그거 저쪽에 가서 방에 그 저쪽에 앉아있었고 애기를 피해가지고 지 말고 같이 앉아서 공부하게 이거 서 노래하는 거야 그렇게 하투 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야 색깔로서 어떻게 하토를 치면서 어떻게 즐기면서 색칠공부 색상공부 이런 그림 공부를 엄마 아빠 애기들이 함께 할수 있는 이 놀이법을 내가 공개를 할 거라는 거지 그럼 재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법이에요 이것이 공급이 많이 되고 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그냥 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무한정 판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사사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특별히 그겠다는 그치? 여러분들은 특별한 자격을 부여한거야 이해 돼요? 그래도 못 먹고 산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겠지? 근데 저 뒤에 저한 물이 봐야지저 뒤에 있는 사람 <웃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서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르게 가르치면서, 이 배운다는 것은, 어떻게, 해? 내가 뭘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학교 등놓고 수천만이나 원 갖다 주다 놓고, 밖에 놓고, 숨먹지도 못하고, 갈 때도 없고, 이용할 때도 없고, 응용할 때도 없는, 그 공부 많아, 많아. 이거는 단, 어떻게? 해? 짧은 시간 공부해갖고, 여러분들이, 엄마가 아기를 정말로 좀 아름답게 키워야 돼요. 올바르게. 지금 애기 때부터, 이봐, 색상부터 처음부터 엉터리로 가르있시니까이 사회는 처음부터 어떻게, 거짓말이고 이야 이거. 온천장 거짓말인데. 그러면 서로 거짓말 해갖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야. 사회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그거는 우리 계속하고, 엄마가 자식부터 차근차근히한 발짝 이쁘게 키우는 거야. 올바르게. 그치?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엄마를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거야. 올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엄마를 이 도와주는 거. 그쵸?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11만원, 교육비 만1 1만원 아, 이거는 타로 가자면 놔놓고, 교육비. 예, 이거는 교육비. 예? 아까 여기 있잖아, 이 멘토링 하는 방법 요, 요거는 요거는 요 여기 있는 거는 엄마가 할수 있도록 다 풀어놨고 카드 돌리는 것까지 다 풀어놨고 요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배우러 온 대카드를 이만큼 가르쳐주는 거에요 애기들의 진료로 전공을 어떻게 하는 거 재능이 어떤 것이 있는 거 지금 대학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응?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기서 여러분들 상담해 주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인데 이거는 이 사용 설명서 안에 없어요 이 멘토링 법은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도록 계속 만들는 거예요 그럼 이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는 아주 그 속에는 여러분들의 교육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내 인데 전화번호를 책 넣기 전에 전화번호를 주세요. 저 연결해 갖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잠깐 쉬다가 오바라타로 공부를 시작하러 들어갑니다.